안녕하십니까 8월 10일자 해외선물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인처선물 김어수입니다. 그럼 해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하락 마감 했습니다. 미증시는 마이크론이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자 반도체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였는데요 이로 인해 나스닥은 1% 이상 하락 했습니다. 또한 테슬라의 중국 생산량이 6월 대비 7만대에서 2만대로 감소했는데요 이에 더해 테슬라등 전기차 업종이 보조금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소식에 관련주 중심으로 하락했습니다. 원유는 러시아의 원유 공급 중단 뉴스에도 불구하고 이란산 원유 공급 가능성이 부각되며 소폭 하락했네요. 전일 엔비디아의 하락과 마이크론의 하락 영향으로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경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부진하고 공급망 차질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 계속 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른 기술주에도 악영향을 줄지 우려가 됩니다. 한편 오늘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발표가 있는데요. 정점을 이미 찍고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현상 유지가 되는지 결과에 따라 증시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매수 매도 포지션 동향을 살펴볼까요 유진 고객들께서는 님 hts 화면번호 402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나스닥은 매수 55% 매도 45% 로 매수 우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원유는 매수 37% 매도 63% 로 매도 우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은 매수 59% 매도 41% 로 매수 우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요 오후에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에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봉상 테크니컬 포인트를 점검해보겠습니다. 라스닥은 12,600포인트와 13,550포인트 사이에서 박스권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원유도 87달러와 95달러 사이에서 박스 흐름이 유효하네요. 금은 1780달러에서 1850달러 사이에